그래서 알파부터 문까지 그동안 12개 전이는이 순서에 따라서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남아공발 전이가 13번째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으로 하자면 뉴를 붙여야 됩니다. N.U. 인데요. 13번째 뉴, 13번째 크사이 이게 X, I로 표기가 되거든요. 이걸 건너뛰고 15번째 알파벳인 오미크론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 그러니까. 저가지는가친구이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드디어 신호등이 켜졌어요 <웃음> 그렇죠. 네. 16년 만에 독일이 정권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여진 정부 그 상황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국색당입 버스 네, 요금을 공유해드리는 대중교통비 백백 이벤트가 2021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벤트 음! 신청은재단후인 대중교통 시민 기름 축시비파드 홈페이지를 만났 그래서 직권에서 이겼다고 해도 승리한 정당이 바로 직권당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단독 과반을 달성하니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다른 정당들과 손을 잡고 연정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대상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김양조차 지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세요. 그래서 제가 니까, 이 렇게 말 하고, 이렇서말 하고, 이고이 렇게 고 아 <웃음> <웃음> 지금은 모바일 시대인데 지금 캠팔이 미국 투자활동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활한 게 됐습니다. <웃음> 네, 좋아요. 네. 쓰면서 설레는 그기자도이고 말죠. 이 전체 신경 많이 쓰데요 부산시민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식지으니다아있 あとはもう一度言てあれはもう一度言っててもう一度言ってもう<音楽>